요거. 요거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닉쌤입니다. 아,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질문을 주셨던 헤어 에센스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. 헤어 에센스, 그뭐 일반적으로 좀 헤어 오일을 뜻하는 거겠죠? 그 외국에서는 주로 헤어 세럼이라고도 많이 좀 불리기도 해요. 우선 이 헤어 에센스 특히 그 헤어 오일류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한다면 은그첫 번째는 천연 베이스 헤어 오일 두 번째는 실리콘 베이스 헤어 오일이에요 우선 이첫 번째 그 천연 베이스 오일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성분이 천연 오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천연 오일 함유량은그렇게 크게,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반 이상 정도가 실리콘 오일이고 진짜 천연 오일 양은 진짜 조금밖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 천연 오일 특히 그 동백 오일 혹시 발라보신 분들 있으신가요? 그 동백 오일을 발라보면 아시겠지만 한방울 만 이만큼만 진짜 모발에 발라도 모발이 진짜 1년 정도 안까은것 마냥 이렇게 떡진 기름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택이 아니라 진짜 떡진 듯한 광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연 오일류의 에센스류에는 그 천연 오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분들이 디메치콘이나 그 사이클로메치콘 같은 실리콘 성분들이 주성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 오일 제품들은 그 무게감이 있고 그모발에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유분기가 모자란 모발에다 바르시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윤기감이 좀 많이 좀 떨어져요 두번째 실리콘 베이스 오일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번째 천연 베이스 오일에서 그 천연 오일이 좀 빠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일들은 그 바르시면 느낌이 되게 굉장히 가볍고 그 광택이 되게 좀 많이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을 하실 때 스타일링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헤어 오일은 많은 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이세 가지를 줄여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 모두들 아시는대로 그 모발 표면에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오일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제 생각에도 그 많은 분들이 그 부드러움의 척도가 그 에센스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전기 방지입니다 그말 그대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걸그 최대한 방지시켜 줘 가지고 모발의 그 결감을 좋게 하고 엉킴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습효과입니다 이거는 좀 오해 하실 수도 있는 게그 오일이 수분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 오일이 모발에 발라져서 흡착이 되고 그 큐티클 사이에 그 유막을 형성해 가지고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걸그 최대한 그 막아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는 그 윤기감이 겠죠 제가 영상은 자주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댓글에 제가 최대한 댓글을 달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헤어 에센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 중에서 좋은 에센스를 좀 많이 추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천연 오일이나 그 실리콘 계열 오일이냐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헤어 오일에다가 광택 효과를 그업 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제품은 바로 이거 이거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디메치코놀 입니다 디메치코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름 디메치코놀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디메치코놀은 그 실리콘 껌이라고도 불리우는 실리콘 오일인데요 이미 이성분이 들어간 그 헤어 에센스들도 종종 있어요. 그럼 이 디메치코놀이 하는 일이 좀 궁금하시죠? 요거를 화장품 성분 사전을 좀 찾아보면은 그 스킨딥 위험 지수 1이고요. 그 1이 가장 낮은 거죠.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뜻이겠죠. 피부 유연하지와 헤어 컨디셔닝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. 제가 이 디메치코놀을 그 다른 실리콘 오일과 달리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. 요 디메치코놀이 발랐을 때그 매트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광택이 흘러요 근데 그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좀싼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은은한 광택이 흐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흐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메치 코너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걸 한번 발라서 이 광택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점성이 되게 진득한 느낌이고 하좀 약간 물엿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 네, 느낌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느낌하고 좀 달리 되게 광택이 되게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요 자 그러면 이 디메치 코너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이런 헤어 오일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?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 디메치 코너를 가지고 계신 오일에다가 섞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오일은 한 20% 정도 쓰고 한 80%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어차피 섞을 거니까 그 디메치코너를 섞는 양은 지금 가지고 계신 헤어 오일에서 한 10% 정도에서 20% 정도를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 거는 80%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12, 10에서 20%면은 뭐 요정도 요정도 채우시면 되겠네요 제거 기준으로는 네, 디메치코너를 넣으신 다음에는 잘 섞어 주세요 끝! 정말 쉽죠? 간단하죠? 이렇게만 하시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에센스를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는 에센스로 바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브랜드나 그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요거 하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거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메치콘 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디메치콘 올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더 참가를 해 주시면은 더 광택을 내실 수가 있긴 해요 아, 참, 그리고 이 디메치코놀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매하시냐면은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그 화장품 재료 파는 곳이 있잖아요? 디메치코를로 검색을 하시거나 실리콘 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그 가지고 계신 에센스를 굳이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그 에센스를 좀더 파워업 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더 꿀팁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.